남자 같은 경우는 호심해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끼가 많아 새 끼가 많은 사주야, 이 사주가 여자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기 막 심장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남자 때문에, 남편 때문에 조금 음, 가슴 아래로 했다 여자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볼때소갈이 많이 해야 돼 여자가 끝까지 참고 살거야 그냥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천여고살입니다 네. 사람들이 궁금해할 궁합을 한번더 가져가겠습니다 부부로 나와요 제가 볼때 어, 맞아요 네. 부부예요 부부로 나오고 여자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여기 막 심장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막분노에막 이거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성격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 불 같은 성질이 있고 남자 같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직성이 남자 직성이야 치마 둘러 여자하고 남자 직성이 굉장히 강해 이 사주가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바뀌었지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따다다다닥지랄 하고 그냥 딱 스톱 그리고 뒤끝이 없어 여자 같은 경우는 근데 남자는 소심해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끼가 많아 새 끼가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굉장히 부모 덕이 없어 이사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수성가를 하고 돈 되는 거는 다다 다 했던 거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립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이렇게 간 사주란 말이에요 이사주가 음 응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 누가 좀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?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이 여자가 네네. 임신하고부터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 음, 가슴앓이를 했다 왜가슴앓이를 좀... 여자로 인해서 맨날 뭐 했겠지 끼가 이렇게 많으니 네네. 여자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볼때소관이 많이 해야 돼이 네, 사람도 원래 이 여자도 돌아다녀야 돼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이 여자가 내가 볼때 내조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. 내조의 여왕인 것 같아. 그래서, 그래서 참고 사는 건가요? 어. 그래서 참고 살아 그냥. 그래서 여기 화가 많은 거야. 뭔가 네. 근데 이 사주는 네. 자식을 낳고 한살두살뭐 이렇게 아기 아기 애기 때보다 아기들이 크면 클수록 좀 안정이 되지요. 신혼 초에는 많이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야 돼. 남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정적이면서도. 안 그래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 궁합적으로 선생님 봤을 때는 아니지 이거... 솔직히 여자가 참고 사니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이혼했죠 여자가 응. 끝까지 참고 살까요? 그냥 제가 볼 때는 쭉갈거 같아요 아. 이혼수나 이런 거는 한 번은 그 고비로 인해서 네. 남자 정신을 차린 거 같아 뭐 선생님 연예인 잘모르셔도이 분은 아실 거 같아요 남자는 이병헌 씨어 그 여자는 이민정 씨 네.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모 부터해 가지고 사건사고 엄청 많았어요 원래 근데 끼가 많아요 아... 음, 이 사주가 끼가 많아 근데 이민정 씨는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길래 그걸 다 참고 살까요? 대놓고 얘기하면 돈 때문에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 내가 볼때 연기하면서 이제 눈이 맞았겠지만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좋은 면도 있고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참아지는 거죠 앞으로는 아, 이대원 씨가 그런... 일을.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또 그런 고비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정신을 차려야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. 자식들도 있는데 네. 잘 버티면 어, 제가 볼 때는 맞아. 이혼 이혼수는 근데 아예 그냥 헤어지는 것처럼은 안 보여요 그 고비+ 고비가 한 번씩 찾아와서 그러는데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이별을 했다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러면은 잘 될까요 이 사람 나오는 건 내가 볼때다 어느 정도 올해 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적인 면도. 괜찮다. 여자분은요? 아예 활동 별로 그, 크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이렇게 뭐 들어온거나 이런 건 크게 없는 것 같은데. 그 조심해야 될 점이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금전이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? 여기 이두 부분은요 주식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. 주식 하면은 돈이 다 그냥 없어져요. 한 번에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다 날라가야 돼. 아, 여기는 땅에다가. 부동산 이런 데다가 투기를 해야 돈이 갑자기 뻥튀겨 막 불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주들을 갖고 있죠 음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